여러분 나 내가 나갔죠 나, 나니까 다알것 같죠? 몰라요. 남처럼 몰라요. 사실 자기에 대해서. 근데 가장 옆에서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놈 꼬라지가 어떤지 대충 짐작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 꼬라지가 어떻다 하는 걸 대충 짐작하고 그런데 애고가 자기가 자기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자꾸 변명을 해가지고 왜곡을 해가지고 사실 자, 정확히 몰라요. 남이 더 잘하는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은. 딱 보면 저저 저 사람은 아이, 그런 사람이야.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늘 변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남이 보면 그 사람 성격이 그대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더잘 보는 부분도 있다. 내가 더잘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이 더잘 보는 부분도 있다. 그만큼 내가 나를 사실 모르고 살다 간다. 자기계발서의 함정. 자기계발서 성공했다는 분들도 다 자기 꼬라지대로 살아서 성공한 거야 여러분이 그 사람 걸 아무리 읽어봤자 여러분은 안 됩니다. 왜? 꼬라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 딱딱 마음 먹은 대로 왜 그걸 못 해? 그럼 그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안 되더라. 여러분은 잘안 되는 개성을 갖고 계십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우주는 정말 다양한 로고스를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우주의 무한한, 앞으로도 무한한 인간을 만들고 무한한 생명체를 우주의 선보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로고스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성격이, 성격이 다 내재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내 성격이 이상해. 여러분 우주에서 지금 여러분만이 어떤 그런 성격을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 나름의 나라는 꽃의 소중함을 느끼셔야 돼. 요 우주의 하나밖에 없는 꽃일 수 있다. 내 개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 뭐 카르마니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부정적인 말로 내 개성을 이렇게 몰아가지 않겠다. 내 개성은 하늘이 표현하라고 준 우주의 이데하다 로고스다. 그 그러니까 성격이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팔자입니다. 내 팔자를 다 얘기해 주세요. 팔자는 모르죠. 근데 당, 여러분, 당신의 성격을 내가 안다면 사실 여러분이 당하는 처지에 무슨 짓 할지 다 알아낼 수있어저 사람 거기서 도망가겠다 다 알아요. 거기서 뭐라고 변명하겠다, 뭔짓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남이 보면 다 보이겠죠. 여러분 성격을 파악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짓 하고 다닐지 다 보입니다. 기계처럼 늘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기계 같지는 않은데도 묘하게 기계처럼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등 침팬치 벗어난다는 것을 혹시 이런 성격 전반과 싸우겠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바리세파들은 이 성격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우는 게 결국은 결국 자기 성격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먹혀버린다니까요. 업력으로 업력을 이기겠다는 것은 100% 집니다. 여러분, 시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사람들이 막못 감추는 것 중에 제일 심한 게 분노다 그래요. 막 눈빛부터 이제 이글거립니다. 분노로. 화가 나니까. 그래서 부, 분노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성질 내네 그러죠. 네 성질을 내네 이거예요. 이게 너의 그 타고난 본성이 튀어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화낸다는 것에다가 성, 본성이 붙은 것들은요, 참 인간이 끊기 힘든 것들입니다. 참기 힘든 것들. 이래시죠. 성역도, 그 본성성자 쓴 게,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걸로 마물이 창조되니까, 인간한테 아주 세게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성역. 성질 내내 하는 것도, 인간이 못 참는 거예요. 되게. 자신의 속을 확드러이 점잖은 사람도 탁 화나면요. 성질 내내. 요 말에게 힌트가 있어요, 성질. 근데 분노만 성질이 아니고, 희노애락이 다 성질. 내 성질이, 성질이 있어요. 우주에서 명령한다니까요. 분노하라, 기뻐하라. 그럼 여러분, 산다는 게 뭡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성격이 팔자인 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팔자를 자기가 또막 구현해 가고 있어요. 그거 만나면 그 짓하고, 그거 만나면 그 짓하고 하면서 계속...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격, 꼬라지들 마음에 안 드시죠? 근데 웬만하면 인욕하세요. 그게 죄 짓는 거 아니면 인욕하세요. 죄 짓는 거 뭐냐? 양심분석에서 찜찜한 거, 남한테 죄짓고 찜찜한 거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바꿔야 돼요. 성격이 지금 뭐든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그, 그 타고난 성격을 바꾸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결국 이 기질을 바꾼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기질은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뭔 소리냐? 타고난 로고스는 그대로인데 표현 방식이 바뀌어요. 세련되집니다 양심에 더 맞게 표현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꼬라지 안 좋아도 돼요. 내 꼬라지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 안 들어도 괜찮아요. 표현 방식만 육바람일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남들한테 아주 과묵해서 말하는 거 싫어하는 성미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묵한 보살이 되시면 돼요. 과묵한데 육바람일을 잘 지켜요. 그럼 과묵한 보살이에요. 난 너무 수다스러워요. 그럼 수다스러운 보살이 됩니다. 수다 보살. 되게 말이 많고 친절하게 오지랖 넓은 그런 보살. 근데 표현이 육바람일에 맞아야 보살이지 안 그러면 그냥 수다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육바람일 들어가면 모든 게 잡철이 다 황금이 돼요. 그게 신통인 겁니다. 이게 육바람일이 연금술이에요. 육바람일만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안 좋았던 것들이 승화돼 버려요.